어 열렸다 열렸다 징귀한 약초 찾기 좋아요 바로 가봅시다 은행골 절명곡 상단에 가서 약초 좀 구해다 주게 절명곡 상단 절명곡 상단에 아 여기 위치 나오네 바로 가면 되나 아, 어렵게 안 되겠구나. 아, 네임드마 성공이에요. 오케이, 마귀의 고 개방. 아, 진짜요? 클리어 원장 하실 분, 기 주세요. 시, 처음부터도 이거 필터링하냐? 절명곡 상당까지맵 절명곡 절명곡 오케이 오케이 오 안다고 절명곡 상당 <웃음> 빨리 알려줘 빨리 알려줘 대체 스타트가 뭐길래 이렇게 사람을 모으는 걸까? 어 뭐야 누군보가 여기 있어 와 <웃음> 씨, 저걸 어떻게 알아 <웃음> 와 대박이네 다음 짓겨벌레 껍질이라 인간이 그럼 금... 아지켜벌레 껍질 딱, 딱 봐도 얘, 이거네 이거 잡는거네 와자 젊은국 상단에 여기에요 여기 여기 7시 방향 출구주 방향 입구에 오셔서 왼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여기, 왼쪽에 있는 이 통로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야, 이거를 누가 어떻게 알았냐 이거를 대단한데? 저런 틈틈이 다 휘비고 다녔구나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오른다오른다오른다요래카 <웃음> <웃음>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아..위에 12시 방향 맨 처음 시작한.. 시작한 곳에서 12시 방향에 있습니다 이름은 습곡집게벌레 오케이 왈왈왈 왈, 왈. 다음 다음 다음 이 정도 양이면 되겠지? 유공보가 아까 어디서 만나자고 했더라? 뱀골 서쪽 야영지 오 역시 여러 전문가가 모이면 바로바로 되는구만 단서 발견 유건보가 안 보이네 주변 사람한테 물어봐야겠다 이때 구월용한테말걸면 됩니다 음 아까 유건보를 찾았더니 어이가 없네 자말다 걸었고 다음은 보자 여기에 물든 뼛조각부터 구워야 된다?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알겠지? 그러네 여기에 물든이라 찍혀있네 아 여기 맞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오른다 오른다 오른다 오... 와... 오케이 드디어 다있네 아... 자, 다음 기현이 구월용 사부님에게와 구월용이 어디지? 아, 그거 누구였지? 구월용 다음 하아, 사악한 요력 요력 구슬 이번에도 주변 마물을 처리 얻을 수 있겠지 이번에도 또 저기 가야 되나 주변 못 처치네 요자 이름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사악한 요력 구슬 사악한 요력 구슬 아까는 요기에 물든 이번에 사악한 요력 구슬 요력 구슬 사요술사 요력 구슬인데? 얘 아니야? 아 근데 여기 너무 몸이 뭉쳐있다 아 이거 어떻게 한 마리만 불러내서 테스트를 할 수가 없네 있네 요력 수류사 여 있네 여기네 여기 아 역시 원거리 이게 된단 말이야 맞네 아좀아 이거 키 그러면 아까 돌아가니까. 어? 여기 아닌가? 구월령이저 위치 맞는데 기엄 마크가 없네요 뭐야 다음 보자 위치가 절명국의 북서쪽 돌개바람이 휘몰아치는 곳 일단 절명국으로 가야겠네요 결명곡 북서쪽 요건가 없다 요거 응? 여긴데? 기딱 봐도? 밑으로 가 밑으로 떨어져? 아! 저기 있구나 요런데 길이 있네요 오케이 오케이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찾았지롱 보자. 오 이제 두개 남았다. 보자. 비정봉의 경로 흑치의 껍질. 비정봉? 아또 라이벌이 있네. 어 이따 이따 이다저 있다, 있다, 있다. 저다어저아 저 저게 더 좋아 보이는데? 아이씨. 아이 뭐지 당한 기분? 파란 거지 파란 거지 파란 거지. 어 아니야 초록색이네. 휴. 뭐야? 이 사람들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어? 사람 이렇게 없었는데? 아, 마물소환지여거였나 아, 경로 흑치 자리가 저기구나 어, 나 그럼 저거 지금 한입 하면은 싹가는 와, 근데 나 한방 푹 찍으러 그냥 죽었네? 이거 잡을 수 있나? 사람들 보니까 못 잡겠는데, 이거? 아이고야, 와 범위 미쳤네, 이거? 아닌데? 리젠됐는데? 못잡는데? 이사람들? 없어 없어 없어 나 지금 없어 다 썼어 아까 이게 두번째야 지금 아 이거 씨 개깝이다 근데 못잡겠는데? 여기 사람들 보니까 이거 이거 아니야? 비정복 입장권 이거 이거 쓰면 되는겨? 이건 입장권인데? 연장권이 있어? 플러스 플러스 아 이거 연장하는거 맞나? 저 지금 사람들 한 줄도 못가는데? 이거 맞아? <웃음> 이거 연장하는 거 맞아? <웃음> 이거 그냥 빙빙 돌면 아무도 안. 아 이거 딜량은 확실한데. 이거 봐, 너 해피 있는데 왜 죽어? 무사 이거 어떻게 탈출하지? 아니 해피 무적이 안 먹히면은 전사 무사 어떻게 하는 라 거야 게임을? 응? 어? 오, 이거 잡겠다, 잡겠다, 잡겠다, 잡겠다. 또 왔다, 또 왔다, 이거. 오케이, 나 지분 있어. 나도 이거 딜, 딜량이 지분 있다, 나도. 나 지분 있어. 아 돼, 이거 어떻게. 후잇, 자, 어. 이게 무적인데? 저거, 가불기, 가불기네, 그러면은. 가불기다, 가불기. 자, 25초. 와, 이거, 지분 챙기기 개빡시네. 아, 야, 일로 오지 마. 리셋되잖아, 얘들아. 형님들? <웃음> 저, 탱커 누구지, 지금? 어, 아홉 줄, 아홉 줄, 아홉 줄, 아홉 줄. 한 줄, 한줄 되면은, 폭딜 넣어야겠다, 그냥. 또, 오나? 오나? 오나? 나 이거, 이거 피하고. 폭? 어? 이거 피하고. 가서 지분 챙기고 노. 아, 비 맞으면 떴네. 맞다. 애들 달린다. 달린다. 달린다. 달린다. 달려. 달려. 상처. 깨다. 깨다. 깨다. 깨다. 자, 여기 도착했죠, 잉? 좋았어. 누구야? 홍역상가? 곡따나였네요 와 진짜 개꿀띠다 진짜 이거 클리어하는거 후 완료 <웃음> 완료 야 좋다 좋다 하고 상자를 받으면 아씨 가방이 빈 곳까지 없어서 <웃음> 아씨 뭐야 타이밍 오케이 완료 오 진짜네 키기 정령에 전용에... 이건 뭐야 저 아이템 뭐지 <웃음> 사냥 여험치 증가 4% 받는 강타 피해 감소 능력 10% 몬스터에게 받는 피해 감소 6% 사냥 여험치 획득량 10% 오와1600 1600 오른다